안녕하세요 셀레나가 피크는 운동 오늘은 마음까지 정화되는 이하이 요가입니다 여러분 1편과 2편 잘 따라 하셨나요 오늘 3편도 여러분들의 하체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요가 준비했으니까요 잘 따라해보세요 자, 우선 오른 다리를 앞으로 보내시고요 왼다리 뒤로 천천히 앉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오른쪽 다리는 무릎과 바닥이 수직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오른다리는 수직이 되시는 거예요. 무릎과 발바닥 수직 손 사이에 오른발이 있고요. 왼다리는 쭉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뻗어주세요, 뒤로. 호흡 내쉬면서 무릎의 관절을 이용해서 그대로 오른 무릎을 펴줍니다. 중심 이동이 뒤로 가고 있고요. 다시 마시면서 앞에, 이때 왼쪽 엉덩이 힘 주시면서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펴지는 쪽에 다리가 스트레칭이 되는데 지금 앞에 펴진 오른쪽 무릎 뒤에 대퇴 이두 엉덩이 스트레칭 내시고요셋 네. 여섯 일곱 앞으로 갈때 앞에 보시고요. 뒤로 갈때 이렇게 아래 보시면 되세요. 여덟 팔꿈치까지 매트 붙여주시고요. 아홉 오른쪽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꾹 눌러주세요. 열 자이 동작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오른발가락 이런 식으로 골반만 중립과 수평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발가락은 차츰차츰 더 붙여주시기 바랄게요. 자, 아기 자세로 호흡 마무리 정리하시고 반대쪽 하겠습니다. 자,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여러분의 발바닥은 11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때 새끼 발가락과 뒤꿈치가 11자가 되시면 되세요 천천히 런지 동작으로 앉아보시고요 자, 중심 잘 잡으시고 지금 골반 뉴트럴 포지션으로 중립 상태 유지하시면서 시작 자세부터 예쁘게 바르게 내려갈게요 손어깨 너비 발양 사이드 잡아주시고요 자, 수직 확인하시고 오른다리 쭉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줍니다. 내쉬면서 팔꿈치까지 깊이 내려가세요. 마시면서 가슴을 살짝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엉덩이 힘 꾹.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 왼쪽 다리, 뒷다리도 멀리 늘려주시고, 오른쪽 허벅지 앞다리도 늘려주세요. 마지막 열. 자, 아자자에에엉엉이이 위로 쭉 늘려 주시고요. 9때 어깨 9 0 9 0 9 매트에 더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초급자 동작 다리 들고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셀레다 입니다 이렇게 이 i 이 요가를 셀픽 tv 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이 i 이 요가는 마음까지 함께 집중하면서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슬로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마스테